자. 반갑습니다, 하준우 씨. 안녕하세요, 최태국 역을 맡은 하준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떤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? 네, 그리고 그러니까... 자신이 했던 선택들도 다섯이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실제로 지금 니고 있고, 저도 그거를 겪을 나이. 아빠는 아빠다. 이 여섯 글자가 정말 짠하게 오는데요.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도 악수를 한번 해볼까요? 아. 자. 대장 발표에서 두 분도 손을 한번뻗어서아 <웃음> 죄송합니다 두 분에서 아, 한번 맞잡고 두 분의 관계도 작품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10시 토요1시이두 시간 동안을 여러분들한테 심심하지 않은 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토요일 10시에는 SBS TV 앞으로 여러분들 오시게끔 저희들 노력하고 마지막까지 촬영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<목소리> 스토리제이 컴퍼니 <목소리> 팬 여러분들 <목소리> 부탁드릴게요 6월 3일 날시청좀 많이 올려주세요 <웃음> 왜우스제이 <오수 재미. 목소리> 부탁드립니다